손님 여러분, 신규 서버 오피넥 항공기의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. 천혜의 자원을 간직한 카마실비아 진귀한 보물로 가득한 대양 황금빛 모래가 펼쳐진 대사막 이곳은 신규 서버 오피니입니다 지금 플레이하세요.